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1053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오늘 자료 보시기 전에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영상 미리 올려놨으니까요. 어, 이 영상 전에 오늘 어, 공동구매 관련해서 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 그 공동구매 영상은 공동구매의 목적은 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자는 데 있어요. 어, 경비는 어, 소량으로 약만원 내외로 투자를 해서 어, 안정적으로 어, 매주 어, 수익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어, 이 공동구매 방법이 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좋겠죠. 이 헌터도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그뭐그 어, 뭐, 어, 그 필출 그룹에서 고정한 수 뽑는데 늘 번번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 그러한 이제 어, 불안감이 이제 해소된 거죠. 그냥 완전 조합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의 특성상 어, 그 영상은 이제 어, 어느 회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늘 게시되어 있는 거라서 어, 그 댓글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악플도 달릴 테고, 이제 할 텐데 헌터가 어, 그 영상을 어, 뭐냐면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기가 버거울 것 같아서 바쁘니까요. 헌터도 어, 그래서 거기는 아예 영상을 네, 댓글 다는 걸 차단했습니다. 이번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특성을 감안해서 어, 댓글 허용은 어, 안 했습니다. 거기는요. 어,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자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053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어, 복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 차에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죠.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하나가 우리가 났고 어, 나머지는 다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한 개가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한 개가 우리가 났어요. 일반 분석 방에 올려놓은 거는요. 자 그러면. 규칙수죠? 규칙수. 약수로 헌터는 보고 있는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제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수로 보인, 보인다는 거예요. 규칙수가. 로또가 일반적으로 그 규칙이 4회 내지 5회면 이제 규칙이 깨질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 개중에 이제 그, 그 규칙을 이어가는 경우 이어가는 수들이 이제 매주 한1 5 개, 뭐열일 개, 어떤 때는 1 1 개, 적으면 8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 중에서 규칙을 이어가는 게한두수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질 시기가 임박해서 약수라고 약수로 보일 뿐 이건 제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세개 정도는 출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어, 대상수는 23입니다. 이거는 어, 이렇게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어요. 이제 이번이차 나오면 6연속이 되는 거죠. 어, 6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 이 5연속 자료가 어, 이제 출하시기가 임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5연속수는 이제 조,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래서 어 이제 지금부터는 서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연속수는요. 어 이러한 자료가 하나 있고요. 23은 자료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이런 자료가 있죠. 여기는 어, 우측 사선, 아, 우, 아, 저, 수직으로 3연속 올라간 겁니다. 23이요. 이 31은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가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어, 일단 여기서는 23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4연속으로 갔죠. 이렇게 해서 이 23은 규칙이 지금 4연속 이상 지속되는 규칙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23이 5연속이라는 거에 감안하셔서 5연속수가 이제 이건 5연속이나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제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3은 오연속수인데요 이거는 오연속수는 출하시기가 임박해져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톡톡톡막 붙어있는게 출하기도 합니다 오연속수가 출하시기에는요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오연속수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계단타기를 하면서 오연속 같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갔어요. 대상수는 44입니다. 이게 이번에 또 나오면 이제 6연속이 되는 거죠. 어, 여하튼 이 5연속 수술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단 타기를 하면서 5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연속 올라갔습니다. 41이 출을 하면 유연 속출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수로 일단 우연 속수들은 약수로 빼는데 제일 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라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 37입니다. 이거는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4연속 왔습니다. 이번 이차에 출하면 이제 5연속 출이 되는 거죠. 37입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2주 연속 나온 후에, 이제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퐁당퐁당 자료는 한 4, 5주 정도는 이제, 편안하게 제외해도 되겠는데, 조심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지난 차에또한번 나왔죠? 우연숙수가 그랬습니다. 지난 2차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걸또 생각해 봐야 되죠. 뭐냐면, 이 퐁당퐁당 자료는 나오면 연속해서 붙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2차에 출를 했기 때문에, 이번 2차에,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 퐁당퐁당 자료가. 나오면 붙어나오는 특성이 있는데, 두번 다, 첫 번에도 또한번 그랬고, 이렇게 연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실제로요. 헌터, 복귀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2차에 주의는 하셔야 되겠어요. 늘 그렇습니다. 이 규칙수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37은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측 사선으로 이렇게 사연속도 올라갔습니다. 아, 이런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 규칙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은요. 일단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 퐁, 당, 퐁, 당, 퐁, 이렇게, 퐁당, 퐁당, 사연속 올라갔죠. 22입니다. 어, 22요. 어, 퐁당, 퐁당 자료가 지난 2차에 나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붙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금요일까지 쭉 지켜보면서 다른 자료에서도 얘는 꼭 제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때 그때 가서 이제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 이제 일단 약수로는 분류합니다.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퐁당퐁당,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사연 속 올라갔어요. 35입니다. 대상수는요. 어, 우선 퐁당퐁당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좋으라고요. 자, 다음은 여기는 대상수가 21입니다. 이거는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 속 올라갔어요. 이번에 차에 나오면, 아 이제 5연속출을 하는 거죠. 어, 대상수는 21입니다. 이거 아, 참고하시고요. 아, 역시 헌터는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20아저 31입니다. 아까 이거 23 보여드리라고 한번 보여드렸었죠. 우측 사선으로 4연속 같죠 여기는. 아, 23은 수직으로 갔고요. 아, 31은 아, 우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어, 계단 타기를 했죠, 이렇게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을라갔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수들은 4연속 내지 5연속이면 이제 깨질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제외가 되는데 어, 매주 한 개에서 3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 규칙 아홉 번째입니다. 규칙수. 이번에는 대상수가 30인데요. 아, 이거는 우측으로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4연속 올라갔어요. 이번에 차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아,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 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대상수는 12입니다. 어, 12는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사이트의 약수 공식으로 아저 그렇죠. 제외수 공식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올려진 건데요. 어, 여기 지금 이수들이 이번이 차에 공식으로 나온 제수라고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12가 좌측으로 4연속출하고 있죠. 좌측이 아니고 위쪽으로, 위쪽 사선으로 4연속 올라왔습니다. 이번 2차에 출하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제2 공식으로 나온 제2수 배열을 했을 때요. 그래서 이번 2차에 12가 출하면 5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다음은 역시 12도 헌터는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역시 그 사이트에 제2수 공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 수가 공식으로 나온 제이수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는 아래쪽 사선으로 사연속 오고 있습니다 대상수는 33이죠 이것도 헌터는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수는 8입니다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갔죠 어, 이번 에차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 어, 34인데요. 어, 이거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34가 있어요. 다음은 27입니다. 이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27은 규칙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약수로 분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25인데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도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차 약수의 총 개수는 15개입니다. 안정적인 필터를 하시려면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는 분은 0에서 2 또는 1에서 3입니다. 어, 지금 사, 3주 연속 세 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세 개가 나왔 지난 2차에도 세 개가 나왔죠? 어, 이, 규칙수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터는 이번 2차서부터는 이제 기운이 좀 다소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적인 필터를 하실 분들은 1개에서 2개 정도를 이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1개에서 2개가 아니고 0개에서 2개예요. 0에서 2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개를 보여드렸고, 주중에서, 주중에 또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추가적인 약수가 보이면, 중간중간 자료 올리면서, 다른 자료 올리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